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도치기 현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12월 4일에 같은 장소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1전입니다. 도치기 현의 이 지역은 세키아 단층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 할 확률이 높고 일본 지진학자들 에 의하면 규모 7 이상의 강진 가능성 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큰 강진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12월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9년 대만 부근의 오키나와 이류모대 섬에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이바라키현 남부와 북부 도치키현 북부에서 진도사가 3일 연속으로 발생을 하였으며 2021년에도 이바라키현과 도치기현 지역에서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과 마찬가지로 12월 25일 도치기현 지진 이후 26일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6.0과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7일 새벽 1시 18분에는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오후 1시 37분에 규슈 가고시마현 단에 가시마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두달전 10월 23일에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다네가시마 근처의 가고시마 현수완오세지마 화산이 12월 19일 에는 133번 화산 폭발을 하였고 12월 24일 168번 연속대 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과 함께 올해 다네가시마 섬의 지진 전후로